인간과 파리 새끼의 다이나믹한 만남 영화 플라이는 한 순간의 실수로 파리 인간이 되어버린 한 천재 과학자의 뼈아픈 자아 성찰을 그린 영화입니다. 원작은 커츠 노이만 감독의 1958년작, 여기서 주인공은 분자 전송 과정의 오류로 인해 파리와 머리통이 뒤바뀌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I know it's 결국 좌절한 주인공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이후 남자의 머리를 가진 파리가 발견되면서 영화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1986년 이제는 원작보다 훨씬 더 유명해진 데이비 크로네버그의 리메이크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작에선 파리와의 등가 교환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만이 변형되었다면 이번엔 주인공의 몸 전체가 서서히 파리 피플로 변해간다는 설정입니다 더욱더 끔찍하고 더욱더 혐짤이 난무하는 충격과 공포의 대환장 파리 덕분에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3년 뒤 이번엔 주인공의 아들이 등장하는 속편이 제작됩니다 참고로 속편의 캐치프라이즈는 Like father like son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들이란 뜻이죠. 기가 막힌 장문 센스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린 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탄의 인형 바로 그 사탄의 인형이 사달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일단 생김새부터가 격하게 역변했고 살인마의 악령이 빙의된 부두 인형이 아닌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으로 설정이 변경되었죠 어떤 의미로는 영화의 장르 자체가 SF 호러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다소 거부감이 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저냥 쏘쏘한? 뭐 그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스토리를 굳이 척키로 했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건데요 그만큼 원작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관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영화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거두절미하고 원작의 압승 다른 건 둘째치고 저는 외모를 보거든요 2019년에 적히는 탈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동시에 기절을 했다 깨어나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한꺼번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나게 된 아이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머리 색깔과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 봐도 사람 새끼가 아님을 매우 티나게 드러내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각막으로 상향등을 켜 제끼며 초능력을 발휘 자신들을 적대하는 모든 이에게 가열찬 응징을 퍼붓고 게 되는데요. 저주받은 도시는 1957년에 발표된 존 윈드엠의 소설 더 미드위치 쿠쿠스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원작은 1960년 울프 릴라 감독이 연출한 흑백 영화로서 독특한 분위기와 몽환적인 연출로 컬트 명작의 반열에 들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1995년 무려 존 카펜터 감독이 연출을 맡아 새롭게 리메이크하게 된이 작품은 흑백이 컬러가 되면서 색깔이 들어간 것 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작에 비해 매우 무난하고 매우 평범한 매우 뻔한 리메이크였죠. 물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며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매드니스와 더세인 할로윈 같은 명작들과 비교해본다면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건 아닐까요 눈이 보이지 않던 여주인공이 어느 날 각막을 이식받은 뒤 이상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음 누가 봐도 귀신이 보이는 게 확실한 상황. 그날 이후 여주인공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귀신들을 마주하며 똥줄 타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놀람> 2002년 개봉한 DI는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하나같이 비명을 싸질렀고 너무 놀라 자빠지다가 앞사람의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신명나고 즐거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죠. 급기야 헐리우드의 폴라 와그너가 리메이크 판권을 구입 무려 제시카 알바를 주연으로 내세워 리메이크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안좋습니다 익스트림 무비의 김땡땡 편집장은 너무 지루해서 무서운 영화라며 3점을 줬고 짠맛으로 유명한 땡땡식 평론가는 무섭도록 간지러운 짝퉁의 시선 이라며 아예 영화 자체를 짭으로 만들었죠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의 모든 주요 시퀀스는 원작의 재탕이고 제해석 따윈 개나 줘버린 아니란 연출 장면 하나하나가 원작을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인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훨씬 훨씬 더 지루하게 만들었으니 백이면 백100 원작의 압승이었죠. 영화의 장점이라곤 오직 제시카 알바가 나온다는 것과 꼬꼬마 시절의 클로이 모레트를 볼수 있다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체들이 되살아나 습격을 감행해 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쫓기던 주인공은 어느 외딴 저택에 당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힘을 합쳐 시체들의 공격에 맞서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 시리즈 1탄이자 영화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기념비 적인 작품입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답게 엑스트라 대부분을 무보수로 기용했으며 어설픈 분장을 가리기 위해 흑백으로 제작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뜻밖의호평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흑백 갈등과 정치적 대립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 무게감을 더했고 마지막엔 충격적인 결말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이후 1990년 특수분장사 톰사빈이가 무려 42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전설적인 작품을 새롭게 리메이크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풋백에서 컬러로 바뀐 것이고 좀비들의 분장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그 밖에도 여주인공 바바라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점 영화의 결말이 원작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등 전반적으로 재미와 볼거리를 모두 겸비한 꽤 괜찮은 리메이크 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원작자인 조지 로메로도 이 작품은 쌍 엄지를 날렸다는 것. 거두절미하고 강력 추천 드립니다. Uh. God damn you! I'll show you who I am and what I am. Look, he's all eaten away. 1933년 하버트 조지 웰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유니버설 픽처스의 제임스 웨일 감독이 걸출한 명작 호러물 한 편을 만들게 됩니다. 제목은 투명인간.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만든 과학자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광기가 폭발 무려 세계 정복을 꿈꾸며 사람들을 학살해 나간다는 어마무시한 내용의 SF 호러물이었죠. 이후 수많은 투명인간 영화들이 만들어졌으나 거기서 끝. 그렇게 한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투명 인간 IP는 유니버설 픽처스의 다크 유니버스 프로젝트에 힘입어 무려 70여 년 만에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된 투명 인간의 원작과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달라진 전혀 다른 영화였는데요. 원작과 리메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명화의 원인이 약물이 아닌 수트라는 점입니다. 투명인간 그리핀은 광학기술의 권위자였고 이를 이용해 온몸에 특수 카메라가 달려있는 투명 수트를 개발한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수트의 쓰임새였으니 이새끼 굳이 이 비싼 걸 쳐입고 조만간 자신의 아내를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외적으로는 죽은 걸로 위장하여 오직 자신의 아내만 알수 있도록 더욱더 치밀한 범행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시중일관 엄청난 서스펜스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숨막히는 스릴과 똥줄 타는 긴장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불안한 전개가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투명인간이라는 미묘한 소재를 스토킹 범죄와 맞물린 것도 신의 한수 현실감이 더해진 클래식 몬스터는 더 이상 클래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흉가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살떨리는 이야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컨저링 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는 아미티빌 호러가 가장 파이팅 넘치는 실화 기반의 흉가 괴담이었습니다. 1974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소설이 출간되고 이를 바탕으로 1979년 스튜어트 로젠버그 감독이 이를 영화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결과 북미에서 초대박 흥행을 기록, 속편이 무려 8편까지 제작되는 등 어마무시한 우려먹기를 자행하게 됩니다. 사실 영화의 내용보다는 이게 더 무서웠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후 2003년 드디어 리메이크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영화 자체는 그냥저냥 쏘쏘한 편으로서말 그대로 완전 평범한 리메이크였지만 무려 라이언 레이놀즈의 근육질 세미누! 그리고 클로이 모레츠의 애기애기한 시절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 데드풀과 히걸의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찜꽁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패스하겠습니다. 1998년 전 세계를 진동모드로 강제 세팅했던 충격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장면 보고 유채 털리신 분 한둘이 아니었죠. 결국 이 세기의 띵작은 머나먼 미국 땅의 헐리우드까지 진출하게 되고 2002년 고어버번스키 감독에 의해 완전한 미쿡 감성으로 황굴 탈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지만 그외 모든 부분에서 현지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느낌에서도 원작과는 또 다른 공포를 선사,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좀비처럼 변해버린 사마라의 비주얼에 대해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동서양 간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비주얼이었죠. 이웃집 큰언니가 미국으로 건너가 흥행 대박을 터뜨리자 이에 질서라 옆집 살던 작은 언니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헐리우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블 속 깜짝 이벤트로 핵인싸 반열에 오르게 된 주온의 리메이크작 더 그루지인데요 이블데드 시리즈의 샘 레이미가 제작을 맡았으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던 사라 미셸 갤러를 주연으로 발탁 거기다 원작의 감독인 시미즈 다카시가 직접 메가폰을 잡아 더욱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원작자가 직접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주 특유의 분위기는 거의 그대로 살아있지만 반대로 재해석 같은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오히려 원작 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재탄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작품이었죠. 하지만 원작인 극장판 외에도 비디오판의 내용까지 싹다 쓸어 담은 해자로운 구성, 챕터 구분을 없애고 알기 쉽게 풀어낸 편집 방식의 변경 등은 나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원작과는 별개로 좋은 시리즈의 팬이라면 한 번쯤 꼭 디디고 가야할 발판 정도는 되는 작품일 듯 싶네요. 대바데 출연 이후 인지도 급상승 이른바 중구라는 별명을 얻으며 모두의 호흡으로 자리잡은 레더페이스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1974년에 첫 등장한 이후 꾸준히 시리즈가 이어져 왔으며 2003년에는 무려 마이클 베이의 제작으로 새로운 리메이크 작품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출을 맡았던 감독은 마커스 디스펠이란 분인데 딱히 알거없고요 영화는 단순 무식 잔인 과격 한마디로 중구가 중구하는 영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작이 워낙에 레전설이었던 관계로 여기저기서 신나게 까이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체인소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볼만한 작품이고요 무엇보다도 여주역을 맡았던 제시카 비엘이 워낙에 아무튼 여러가지 의미로 볼륨감 넘치는 리메이크였지 않았나 뭐 곧단 생각을 해보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B급 컬처였던 좀비 호러 장르를 한순간에 떡상시켜버린 영화였죠.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78년 원작을 깔쌈깔롱하게 리메이크한 영화, 새벽의 저주입니다. 감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300, 맨오브스틸 등으로 유명한 잭 스나이더구요. 좀비들에게 전력질주라는 사기급 패시브 스킬을 부여 좀비에 대한 틀에 박힌 편견을 깨부수는 데 크게 일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좀비들을 피해 백화점 안으로 숨어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스피디한 연출로 원작과는 또 다른 느낌의 시팍타크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정도 네임드라면 굳이 더 설명해드릴 필요 없겠죠? 엄지척 한번 날려드립니다. 강렬한 비트의 청춘 호러 당의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구요 이 작품은 1953년에 만들어진 안드레 드 토스 감독의 원작을 다크캐슬 스타일로 완전히 갈아 엎어버린 슬래셔 호러물입니다 여행 중이던 젊은이들이 온통 밀랍 인형으로 가득 차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마을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다크캐슬의 영화답게 뭔가 비주얼 쩔고 트렌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건 좋았지만 역시나 다크캐슬의 영화답게 뭔가 후반부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는 작품이었죠. 어쨌든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바로 페리스 힐튼이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좋았다는 건지 나빴다는 건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피버 직역하면 오두막의 열기 라던가 뭐 그런 느낌인데요 아쉽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열기는 아니고 일종의 살이 썩어가는 전염병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2002년 일라이로스 감독이 1편을 연출한 뒤 크나큰 인기를 얻으며 3편까지 속편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던 중 2016년 갑자기 리메이크작이 짠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화의 퀄리티마저 그냥 짠 했다는 건데요. 일단 영화 자체가 원작을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느낌이고 심지어 장면의 구성이라던가 연출까지 그냥 컨트롤 cv였다고나 할까요? 원작과 달라진 부분은 딱두 개. 얘가 가면을 쓰고 있고 보안관이 여자가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거의 뭐 다른 그림 찾기 수준이죠. 하지만 영화의 스토리 역시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재미는 있어버린다는 거. 암튼 원작을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것까지 따로 챙겨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작을 안 보셨다면 그냥 아무거나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별 차이가 없거든요. 방사능 버프를 받아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된 비주얼 깡패 집단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습격한 뒤 오만풀 콤보를 장렬 산채로 회를 뜨고 노는 무차별 슬래셔 호러물입니다. 웨스크레이븐의 1977년작인 공포의 휴가기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며 엑스텐션의 알렉상드르 아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앙구를 까고 부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도련변이들의 온갖 잡쓰레기짓까지 더해지면서 불꽃 쌍욕을 내뱉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나마 후반부에서는 샌님 같았던 주인공이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 시원한 사이다 액션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잔인하다는 점에서는 아까 개들이랑 딱히 다를 바가 없었던지라 아무래도 잔인한걸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살짝 피해가시는게 좋을수도 있겠네요. 영화 엑소시스트와 함께 오컬트 호러의 양대산맥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짐승의 숫자인 666을 정수리에 새기고 태어나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셔틀해 주셨던 데미안의 맹활약을 그린 영화 전설의 오컬트 명작 우멘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 리메이크를 왜한 건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원작의 주요 장면들을 가져다 거의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불구 화면이 좀더 깔끔해진 거 말고는 딱히 좋을 게 없는 영화였는데요. 그나마 데미안의 유무 역을 맡았던 미아 페리스의 여련이 이 영화가 오맨의 리메이크였다는 사실을 간신히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런 명작을 리메이크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고민은 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작품만큼은 리메이크 보다 원작을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원작을 다 보신 후에 그래도 리메이크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슬쩍 감상해 보시길 권해봅니다. 잭 피니 원작의 SF 소설 바디 스내처를 바탕으로 1956년 돈시겔 감독의 고전 명작인 신체 강타자의 침입이 탄생합니다. 흑백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당시 충격적인 인간 복제 장면을 선보이며 영화계에 크나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몸에 침투한 뒤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활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도 언제 외계인의 숙주가 될지 몰라 똥불 타게 된다는 설정이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소재가 차고 넘칠 만큼 흔해 빠진 내용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파격 그 자체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개꿀 노다지 같은 소재를 헐리드시 그냥 놔뒀을 리는 만무했겠죠. 당연히 이 작품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리메이크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말이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개해드린 세 작품 모두 매우 볼만한 편입니다. 오히려 가장 최신작이라고 할수 있는 인베이전이 상대적으로 약간 처지는 느낌인데요. 다른 건 둘째치고 타액을 통해 인간을 감염시킨다는 괴랄한 설정이 추가되면서 위긴인들이 개체 증식을 위해 사방에서 침을 뱉어대는 역대급 대망난이 짓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일단 감염 여부를 떠나서 그냥 드러웠죠. 어쨌든 니콜 키드먼의 미친 미모가 영화 전체를 하드 캐리했다. 뭐그런 부분에서 팬심으로 플러스 5만점 드리고요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정주행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다 재밌거든요. 조지 로메로의 시체 3부작 중그 대미를 장식했던 작품이죠. 일명 시체들의 날, 데이 오브 더 데드입니다. 좀비와 군인 아저씨들의 환상적인 콜라보, 미치광이 사이언티스트의 화려한 해체 쇼와 지능을 가진 좀비 밥의 활약 등 조지 로메로의 원작은 여러모로 혁신적인 좀비 영화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2008년 리메이크작에서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원작과 완전히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 군인들이 등장하고 지능을 가진 좀비 역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원작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나름대로 잘 캐치해낸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조지 로메로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새벽의 저주 덕분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좀비들 역시 전력질주는 기본이고 박진감 넘치는 고공점프에 중력을 개무시하는 저세상 액션까지 구사 어딘가 살짝 병맛의 기운까지 느껴지는 신묘한 작품이었죠. 어쨌든 B급과 고어, 좀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장난해 개소리지 죠 1941년 유니버설 클래식 몬스터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던 영화 울프맨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늑대 인간의 비주얼은 지금 보면 상당히 허접해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로 서는 최첨단의 특수 분장을 이용해 만들어졌던 나름 블록버스터한 영화였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70여 년이 흐른 뒤 2010년. 조존 스톤 감독의 새로운 리메이크 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유명한 클래식 호러 영화의 리메이크 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영화였지만 그보다 더이 영화에 눈이 가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화려하다 못해 블링블링 하기까지 한 초호화 캐스팅이었는데요. 안소니 홉킨스와 베네치오 델 토로, 에밀리 블런트, 휴고 위빙 등 말 그대로 영화 전체를 연기파 배우들로 발라버린 작품이었죠 또한 늑대인간의 비주얼은 CG와 아날로그 분장을 적절히 믹스 원작의 팬들로 알금 왠지 모를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었는데요 이래저래 볼거리도 다양하고 클래식한 느낌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썩 괜찮은 리메이크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클래식 몬스터의 팬이라면 닥치고 도전! 1985년에 제작된 톰 홀랜드 감독의 프라이트 나이트는 어느 날 우연히 옆집 사는 남자가 흡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그에 맞서 피 터지는 사투를 벌이게 된다는 완전 80년대 필 추억 돋는 주말의 명화 스타일 호러 무비입니다. 사실 영화의 내용보다는 포스터가 더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작품 역시 헐리우드에 불어 닥쳤던 리메이크 열풍에 합류 2011년 mtv스타일의 화려한 비주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콜린 파렐과 이모겐 푸츠, 지금은 아쉽게도 고인이 된 안톤 옐친 등 당시 핫했던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다양한 매력을 뽐내 주었고요. 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흡혈규의 비주얼과 스타일리시한 연출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메이크 된 호러 영화들 중 단연 탑5에 들 만큼 만족스러운 영화였구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만큼은 꼭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너무 멋있어,